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연애를 하다보면 요내 남자친구에게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요 내 남자친구 주변의 여자 문제거든요 물론 바람을 피거나 다른 여자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애매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여사친이 생겼을 때 친한 친구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대다수의 여성분들은요. 내 남자친구에게 여사친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그 여사친의 관계를 좀 정리해 주거나 내가 신경을 안 쓰이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어떤 어필을 하시게 될 텐데요. 또 대부분의 남자들이 요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요. 좀 신경을 쓰려고는 해요. 근데 항상 단칼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리고 그 여사친 문제로 인해서 두 사람은 결국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나중에 안 좋은 감정으로 치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을 알고 싶다면 요 반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남자친구에게 여사친 문제가 있다면요 그 여사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물론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사친하고 놀아나서 바람나면 어떡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요 바람나서 갈 사람은 어쨌든 갈 거거든요 나는 연애를 하면서 아닌 놈은 빨리빨리 걸러야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에게 여사친이 있다면 그 여사친에 대해서 관대하게 너그럽게 그냥 놓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요 적어도 내 남자친구가 괜찮은 사람이라면요 나한테 좀 미안한 마음을 갖기는 할 거고요 내 눈치를 보기는 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관대하게 잘 대해줄 수 있다면요 내 매력이 내 남자친구에게 분명 어필이 잘 되고 있겠죠 그리고 나라는 사람도 요 생각보다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 여사친에 대해서 오히려 덜 신경 쓰게 될 거고요 나중에 여사친하고 뭔가 썸이 생겨서 여사친에게 마음이 간다면 난 빨리 안 좋은 놈을 골라낸 게될 거고요 내 남자친구에게 여사친은 분명 어떤 인간관계는 맞을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단칼에 잘라내라고 한다든가 신경 쓰이지 않도록 자꾸 압박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요그 과정 속에서 충돌이 많아지고 서로가 불신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투고 밀려나게 되면 요 이별하게 되면 요내 남자가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도 판단하기 전에 끝나버리는 게될 거고요 오히려 내가 그런 것에 연연하고 있어서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인 게 돼서 또 씁쓸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 남자친구의 여사친이 있다면요 그 여사친과 나와의 관계는 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사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귀었잖아요 그러면 그 여사친보다는 내가 나아서 나와 사귀는 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더 나았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나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내 모습을 다 보여주고 나서 나한테 마음을 꽂히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내가 이 사람을 정리할 것인지 같이 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확보를 해놓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아직 확실하게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힘만 빠지고 내가 상처받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